그래서 킨더 치키, 키, 치킨이래. 치 h 킨다 치킨, 치킨 이 d 치킨 먹고 <웃음> 싶어 e <웃음> <웃음> 처음 먹 i c 죠 e 가 c 우 i c k e n chicken, chicken, chicken, c h i 세상에 태어나서 먹은 음식 중에 난 이게 제일 신것 같아요. 1분만 지나면 단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아이셔처럼 이제 괜찮아. 난 뱉었어. 미안. 이런 고통스러울 때만 딱그 맛본 거야. 그아 고통 뒤에 오는 그 달콤함을, 달콤함을 내가 보지 못한 거지. 내가 그래. 내가 내가 항상 이해 왔어. 내 삶이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먹을 거는 어, 영국 음식 중에서. 가장 호러블하다고 알려진 어, 마마이트가 되시겠습니다. 마마이트. 마마이트 <웃음> 먹어본 적 있어? 듣기만 했어요. 이건 근데 샘플, 조금한 거. 이스트 익스트랙트니까 그 빵만 빵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성분을 추출한 거라서 음. 사실 몸엔 되게 좋아. 보통 여기 사람들은 아침에 그 토스트 식빵 토스트에서 버터랑 마마이트 조금. 그 손톱만큼 발라서 엄청 얇게 펴서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냄새는 음. 안 씻은 사람 티셔츠 냄새? 순대국에 엄청나게 다대기를 많이 넣는 거순대국집을 <웃음> 잘못 선택한 거야 엄청 비린 곳으로 아그 그 냄새 냄새나는 순대국집 아, 어. 뭔가 대롱대롱 여기 보이시죠? 대롱대롱 어. <웃음> 나는 이 끝에 있는 것만 보면 <웃음> <아니야. 웃음> 찍어 찍어 찍어? 어. 무서워 <웃음> 하나 둘, 음, 셋. 아! <웃음> 괜찮아? <웃음> 뭐야? 다 먹어. 그때만 진짜 남아있어. <웃음> 나 봤어. 더 먹어. 다 먹으라고? 어. <웃음> 근데. 처음은 충격적이었는데 남은 거를 다시 한번 밑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어우... 써! 근데 된장, 된장 맛! 된장, 된장 맛. 맛인데 쓴맛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쓴맛이야 음. 약간 먹어서는 안될걸 먹은 그런 맛이야 음. 음식이 아닌 걸 먹었을 때 나는 맛이야 음. 그 신발 깔창 같은 걸 먹은 것 같은 그런 아 맛이야 마마이트를 여기 영국 사람들이 먹는 대로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 오명을 풀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아주 그만 좀 부지런히 가려 <웃음> 그래 너무 얇게 바랐나봐 맛이 안나 음! 진짜 음. 음. 음, 음, 음. 끝부분에 음. 근데 이 양이 적당한 것 같아 약간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싹 살아난다, 응. 토스트에. 토스트를 위한 거였네, 이거는. 그만 먹을래, 근데? <웃음> <웃음> 아, 그래. 다 <웃음> <웃음> 먹을래? 다 먹을래? 응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괜찮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뭐가 제일 맛있었어? 하나만 골라야 돼요? 내가 솔직히 다 맛있는데, 저는. <웃음> 우주선 과자랑 썰텐빌레라 <웃음> 음. 크레스 어... 역시 사람 취향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웃음> 나는 솔템비네가 어, 과자랑 이거 숄트브레드 두 개가 제일 맛있었어 음. 이둘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르라면 이거 아 이거 진짜 저도... 네... 언니 추천합니다 <웃음> 다 먹어봤고요 배가 너무 부르고 해도 지고 있어서 이제 그만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해가 3시 반이 되면 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양한 영국 문화, 그리고 영국에서 구할 수, 만 구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 또 어,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 <목소리> 자행복해 <목소리> 여기 천국이에요. <웃음> 누가 오면 진짜. 맞아! 잘